나이론이 공업화에 성공한 합성섬유로 최초의 섬유가 바로 이 나이론입니다. 1938년에 미국의 듀퐁사가 나이론으로 이름을 명명하고 이제 공업화에 나섰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어떤 섬유의 면마, 뭐 견목 이런 천년 섬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이론 개발로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이론 주 용도로는 음악, 낚시줄, 공업용 여러가지 여과, 포, 소방호스, 공업용 벨트, 뭐 로프, 브러쉬 뭐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실험을 왜 하느냐 나이론 합성을 통해서 고분자 단백질의 1차 결합인 펩타이드 결합을 이해하자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헥사메칠렌 다이아민과 이 아디프산의 COOH 카복실산 하복색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이 아디프 산을 반응을 시키면은 나일론 66이라고 그러는 자, 나일론 666이 뭘로 의미하냐 하면은 탄소 숫자입니다. 보세요, 아디프 산 탄소 6개 맞죠? 그 다음, 헥사메칠렌다이아민도 탄소 6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나일론 66이라고 이름을 불렀고요. 그럼 나이론 66 아니고 나이론 6도 있고 여러가지 나이론 종류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아디프산과 헥사메칠렌 다이아민을 가지고 나이론 66을 만든다고는 실험실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자 그래서 실험실에서 쉽게 우리가 나이론을 합성할 수 있는 물질로 바로 이 물질을 염화세바코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COOH OH알코올기의 CL염소로 치환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이 염화세바코일과 핵사메칠렌 다이아민을 반응을 시키니까 나이론 60이 얻어졌어요 나이론 핵사메칠렌에 탄소 6개 염화세바코일에는 탄소 10개입니다 그래서 나이론 60 자, 이걸 만들었어요. 보시면, CONH. 자, 왜 여기에 수산화 나트륨을 넣었을까? 반응 결과로 염산이, 염산이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 염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염기 용액을 넣었다. 어찌되었든지, 자, 이와 같이, CONH. 펩타이드 결합을 가지고 있는 나이론 60을 만들어 보았다. 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림으로, 실험결과 그림으로 우리가 앞쪽에서 나이론을 보았습니다. 그럼 펩타이드 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반응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은 단백질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